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프론트사이드 킥플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프론트사이드 킥플립은 프론트사이드 알리 그리고 킥플립을 더한 기술인데요 앤드류 레인놀즈가 잘하는 트릭으로 유명합니다 프론트사이드 킥플립으로 다운을 하면 정말 멋있는데 앤드류 레이놀즈 비디오를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론트사이드 키플립은 얘기 드렸듯이 프론트사이드 알리와 키플립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개를 아주 잘 해야 됩니다 그 두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 못한다면 이 기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트리의 스탠스는 이렇게 놓습니다. 앞발은 킥플립이랑 똑같고요. 어, 제 생각에는 사람의 발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앞발은 킥플립을 차기 편하게 놓고요. 뒷발은 프론트 사이드 알리처럼 놓습니다. 프론트 사이드 킥플립은 이론상으로는 정말 쉬운 기술인데 해보면은 몸이 꼬여서 어려운 기술입니다. 프론트사이드 원에리를 하면서 킥플립을 차면 되는데요 앤드류 레이놀즈가 만든 쇼미더웨이 트리팁에 보면 은 이렇게 말합니다 팝을 이렇게 차고, 킥플립은 옆으로 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킥플립은, 원래 킥플립은 이렇게 타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차라고 말합니다 자 킥플립을 이렇게 타고, 팝은 앞으로 차라는 얘기입니다 팝을, 프론트 사이드 팝을 차라는 얘기죠 이렇게 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플립이 이렇게 옆으로 차게 되면은 헛발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는 겁니다 제가 헛발질하는 영상을 지금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자, 영상에서처럼 프론트사이드 킥플립을 할때 팝을 이 방향 그대로 차면서 킥플립은 이렇게 차면요 발이 헛발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즈에 이쪽에 예, 여기 말고 이쪽에 조금이라도 걸리게 하기 위해서 팝을 이렇게 차면서 보드를 돌려주는 거예요 점프를할때 그러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발은 자동으로 옆으로 빠지니까 여기에 걸리는 거죠 제가 이해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서 여기 도는 거예요 스탠스를 잡고 팔을 안으로 넣었다가 상체를 확실하게 프론트사이드 원회리를 쳐주고 킥플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킥플립을 할때 상체를 이렇게 돌렸으니까 돌리면서 몸이 꼬이잖아요 팝을 이 방향 그대로 이렇게 차주는 겁니다 그럼 이만큼 돌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돌아간 만큼 이렇게 바로 차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타고 세비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프론트 사이드 킥플립을 연습하다 보면은 몸이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보드가 없이 프론트 사이드 킥플립을 한다고 상상하고 프로들 영상 많이 보고 동작을 따라하고 보드 없이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게 보드가 없어도 완벽한 동작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보드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이런 느낌 이 발차기는 킥플립을 하는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킥플립을 이 옆으로 찬다는 느낌은 뭐냐면요 앞으로 차는 게 아니라 옆으로 차야 되는데 이게 점프를 이렇게 뛰잖아요 금방 이렇게 이때 킥플립을 옆으로 안 차면요 몸이 돌아간 그냥 킥플립이 돼요 킥플립 자체가 꼬여, 꼬인 상태로 이렇게 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잽일 수도 있지만 보드를 돌리기 위해서는 팝을 앞으로 치면서 플립을 옆으로 먹여야 됩니다 이것만 연습하면 타실 수 있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앉았다가 점프를 할때 이렇게 돌리면서 점프를 할때 플립을 넣든 어쩌나 할때 흔들림이 없으면 딱 돼요 여기서 딱돌 때가 편해야 돼요 이렇게 도는 게 이것만 편하면 금방 하실 거예요 이 돌리는 동작에 집중하세요 오늘 강좌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프론트 사이드 킥클림은꽤 어려운 트릭에 속합니다 이 트릭을 하시다가 잘 안되시거나 궁금하신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저도 아직 프론트 사이드 킥클립으로 업은 할줄 아는데 다운은 중학생 때 시도하다가 넘어져서 그이으로 안하고 아무튼 그렇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상 많이 보내주시고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